2021년 8월 4일 여행 사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오늘 가면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여기는 공포방송 BJ분이신 요상한기운 형님께서 아버지로 제보를 주신 장소입니다 답사 방송을 하셨던 곳이고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심상치가 않다 너가 한번 가서 레전드를 뽑아봐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어디 계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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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만 그냥... 어? 아. 아. 아. 냉장고를 묶어 놨어 아, <웃음> 씨, 어?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왕자님, 어, 혹시 이댁 주인이십니까? 혹시 이댁 주인이세요? 예?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혹시 이댁 주인이세요? 예? 예? 말씀 좀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혹시 떠돌다가 자리 잡으셨습니까? 저도 분명히 참데도 한개 있다고 그랬어요. 오, 겐 오, 저도 분명히 데도한개있습니다 오, 겐 오, 겐 오, 분명히 저 말했습니다. 이 코리아 쳐들어온 거 아니냐고. 어, 삼촌 말은 바로하세요. 아니에요 이분. 기분 자체가 틀려요. 터주거나 이집 주인이라고 했으면 들어올 때부터 싸한 느낌인데 그거 아니라 그냥 장난만 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왕자님. 제가 탬배한테 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탬배한테 드릴 테니까 예, 우리 조금만 어, 화를 조금만 이제 노여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조카다 생각하시고 어리고. 잘생긴 조카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제가 괜히 왔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없음... 뭐가 어리신 거를? 징그를... 네? 어어어어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 잠깐만이라고 잠깐만이라고 왔다 이름을 이러면... 아, 잠깐만요라그만하시제라우 예? 네? 저는 분명히 뭐 큰거 바라는거 아니라고 했어라 조금만. 왕자님! 다시 한번뭐라고요 다시 한번만요? 다시 한번만..뭐라고 했어 방금? 어? 2011년.. 있어요. 이 사진하고 어떤 남자의 사진하고 있습니다. 광장님! 대화가 힘드시면은, 제가 자꾸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을 대화 시도해보고 장난도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일단은 대화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대화가 조금 힘든 것 같고 뭐 굳이 대화가 안되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없음...